옛날 어느 왕국에 사랑스러운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눈처럼 새하얀 피부와 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 공주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새 왕비는 매일매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네, 왕비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신나라 첫 아. 그런데 백설 공주님도 아름다우십니다. 뭐 백설공주가 아름답지 으! 거울을 부셔봐라 부셔봐라 어? 안되겠어 해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한 명이어야 되지 <웃음> 개 아무도 없느냐 사냥꾼 어디 있느냐 못된 세왕이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안돼! 나는 백설공주님을 죽일 수 없어! 저.. 고, 고, 공주님! 네? 사실은 그 못된 새 왕비가 공주님을 죽이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네? 어, 정말요? 하지만 저는 공주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저숲 속으로 달아나세요 절대! 속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공주님!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웃음> 이7 3 땅콩이, 땅콩이, 땅콩이 이라. 이라. 자 하나, 2, 둘, 셋, 넷자 가을차게 파! 팔라고더 세게! 그렇지! 2, 오늘 안에 석탄을 많이 팔해야 된다고! 빨리 팔라고 석탄을! <목소리> 어휴 끄러져러 첫째! 뭐야 둘째! 아니 너는 왜 시키기만 하고 너는 아, 땅굴을안 파는 거야! 아니 내가 첫째면 첫째 말을 들어야지 키도 작은 게! 내가 졌어 <웃음> 빨리 딱 구멍! 빨리! 빨리! 아.. 아 알았어요 자! 다들 봤으면 어서 집으로 가자고! 예요! 예, 어, 알았어요 바나나나나 나 바나나나나 나 내가 바로 바나나 바나나나! 나. 쟤. 내 스타일이야. 오호! 가!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여기 위험하단 말이야. 이제 어두워지면 늑대가 나타날 수 있어. 어서 우리 공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 네. 네. 자, 동생들. 자, 움직여. 자, 뭐뭐뭐뭐뭐 뭐. 뭐 뭐. 왔네 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들 쳐다보고 계세요? 무섭게. <웃음> 아, 반가워요. 아 우리는 일치삼 땅콩이들이에요. 눈을 보지 않으면 바로 목을 꺾어버리는데. 아 우리 특별히 예쁜 공주님이라. 아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어,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죠? 아 이거 쓰러져 있는 걸아 저희가 모셔왔어요. 아이 푹 쉬셨어요? 아예 어, 덕분에 어, 정말 꿀잠 잤어요 아이 그런데 이거 예쁜 공주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새 왕비님께서 저를 죽이려 하셨어요 그 도망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답니다 에이 이런 못된 왕비같은 여고 이렇게 예쁜 공주님을 에이 내가 잘 지켜드릴게요 저를 구해주신 담매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제가 맛있는 요리 해 드릴게요 아 요리 좋죠 아, 개인적으로 저는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어네 아, 알겠어요 <웃음> 걱정 마세요 아 어, 햇살 너무 좋다 <웃음> 아 공기 <고기> 너무 좋다 <웃음> 어? 불쌔? <이제. 웃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침은 새 요리로 해야겠다. No.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가? 넉 담인데. 우리 친구들 동물 친구들 반가워. 오 토끼. 오 좋다 통실 통실한 게. 얘들아 너희들 토끼 고기 좋아하니? 토끼들아 no. <웃음> 오늘 너희들 좀 먹어야겠다. 농담이야 농담. 아, <웃음> 어 오, 너구리들 반가워. 역시 농심은 너구리지. 어, <웃음>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햇살이 너무 좋아. 아, 근도 아, 고 아, 음. 감자도 <웃음> 썰고, 그리고 버섯도 이렇게 썰고. 좋아하겠지? 우리 일곱 땅콩이들. <웃음> 어, 국잘 됐나? 먹어볼까? 아우, 자! 어우, 어떡하지? 아 물러야겠다. 어, 물을 넣고. <웃음> 아우, 아, 싱거워! <웃음> <웃음> 이럴 때는 다시다가 있어야 되는데. 어, 다시다가. 자, 어쨌든 잘보기도고 랄랄랄라. <웃음> <웃음> 세상에서 이쁜 사람또 나밖에 없겠지? 카우라카우라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네, 왕비님, 너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뭐, 뭐, 뭐야? 너, 너? 어, 확 진짜 아니 잠깐만 제일 이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백설 공주님이십니다 뭐야 시궁도 아니었어 어어디있 어디냐고 네 숲속 일곱 땅콩이 집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일곱 땅콩이 집이라 어 가만두지 않겠다 복사가로 내버리겠다백설공주를 죽여야 게어떻어서어서독어떻를만떻자 어떻게, 어떻가 어떻게, 어가 여기가 백설공주가 있는 곳이군 뭘봐 저리 가 저리 가란 어이야 어떻게, 어떻어자 그럼 쉬어. 해 볼까? 떡떡, 떡떡, 사과 사세요, 아가씨. 아가씨, 사과 사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가씨. 아이고, 아이, 사과 하나만 사주세요. 사세요 아니, 백설공주가 착하 않았나? 지금 왜 저러지?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다리야. 어? 괜찮으세요? 아 사과 팔려다가 아이고 다리를 다쳤네요 아유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서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우 아우 고맙소 어 아, 고맙소 자 이쪽에 앉으세요 할머니 아유 착한 아가씨구려 아유 감사합니다 아어 어쩌다 다치셨어요 아유 산속이 너무 험해서 아, 다리를 삐끗했나봐 아유 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 사과 제발 좀 받아줘. 어, 나의 성이야. 제발 좀 받아줘요. 아, 어, 네. 그모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어디 한입에 먹어봐요. 어, 아주 달달하고 맛있을 거예요.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그게 어지럽지. 어. 공주가 <웃음> 죽었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바로 나다. <웃음>